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장지성입니다. 아, 아, 네, 뭐, 요 시간에는, 어, 뭐, 환절기고, 겨울이 이제 가까워지고, 이러면 이제, 이제 콧물 감기나, 이렇게, 자주 콧물이 날 때가 있어요. 어, 저, 구독자 여러분들은, 뭐, 비염 치료법이나 어떤, 어, 이런 동영상들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그 비염 치료법도 일종의 이제 콧물이 날때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 밑에 댓글란는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는데, 의외로 효과가 좋다고 이렇게 보고가 많이 됐습니다. 근데, 일단 콧물이 날 때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냥 이 동영상 처음 보신 분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근데 약간은, 약간은 설명드리고, 일단은 이제 창자에서 올라오는 가스가 코로 잘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니까 러 어떻게 보면, 이 이제 좀 운동을 해서 가스를 끌어올리고 피를 좀 끌어올려 줘야 될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코물이 날 때, 이제 가스가 이제 코를 정확하게 빠져 나오지 못하고 이게 비강 속에서 이렇게 맴돌게 되면 이 가스가 약간 유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니까 내 분비물 그러니까 내 분비물이 코에요 그게 그 자꾸 형성이 되면서 코가 자꾸 흐르게 되는데 어떤 오는 코가 한쪽에서 흐르기도 합니다 오른쪽 코에서 나기도 하고 왼쪽 코에서 나기도 하고 어떤 그런 상황인데 그건 약간 좌우 비대칭적인 요소가 발생이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제 뭐 자바로 운동이나 파 흔들기, 머리 흔들기, 바람 불기 이런거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일단은 그냥 가장 먼저는 일단 피를 먼저 조금 끌어올려 줘야 돼요. 그죠 어 피를 좀자 물병을 잡고 흔들면서 1.5리터 물병입니다. 뭐 1리터 하여튼 무게 가는 것을 양손에 잡으세요. 자. 머리도 좀 흔들어 주고 머리도 좀 흔들어주고, 자, 아, 요거 한, 한 2분, 2분 내지 3분 정도 일단 빨리 해 주시, 해 주시고, 그죠? 아, 왜? 이제 가스가 잘못 올라오고 있으니까, 일단 피가 올라와야 피가 가는, 힘이 가는 곳에 피가 가고, 피가 가는 곳에 가스가 이동하니까, 그죠? 원리를 이해하셔야 된다고 자꾸 제가 말씀드려야 합니다. 원리를 이해하면 의외로 많은 정상들을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리를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동영상을 자꾸 보시라 보시라 보시라 아무 동영상이나 자꾸 보셔야 됩니다 왜다 원리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동영상을 하나라도 더 보신 분이 자기 건강을 더잘 관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혈액순환 원리와 가스 이동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단 피를 먼저 올려주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동작은 그러니까 막 물병이 없는 분들은 일단은 막끊도라 하세요 막 팔을 계속 흔들고 머리를 흔들고 바람을 부는 겁니다. 그죠? 이게 자발 운동이잖아요. 후... 다 팔도 막 이렇게 꼰 하고, 이걸 한 2분 내지 3분 하시라는 거예요. 그죠? 어. 왠가 하면 이거 콧물이 날때 여러분들이 그냥 방치를 해버리는 순간, 감기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감기 걸리면 여러분 고생하잖아요. 이틀, 3일 막, 어떤 분들은 막 일주일 넘게 고생을 하고 나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콧물이 난다라는 건 지금 몸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전조징후거든요. 그 전조징후를 무시하는 순간 여러분 감기를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감기 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죠? 어. 그를 뭐 그러니까 한한 한 5분 정도 투자해서 감기를 막아낼 내수 있다라면 하는 게 좋겠죠. 그냥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잠깐이라도 해도 2분 아니라면 1분이라도 일단 팔을 흔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마 누르기 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마 누르기 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마를 그냥 뭐 손으로 강하게 이렇게 손으로 자 이마 누를 때는 목에 힘주고 그죠? 아유 아유 이거 아시죠? 자 목에 힘주고 자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 는 겁니다. 아래 턱을 이용해서 아래니빨이 윗니빨 근처까지 갔다가 내려오라고예요 어, 자요요 요 포인트예요. 자이 이 상태에서 이마를 눌러야 목에 있던 피가 코를 통해서 이마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마를 누르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비염 치료법도 동일한 건데 어어어 어, 어, 최대한 꽉 눌러야 돼요. 근데 여성분들은 이게 힘이 너무 약해서 또 효과가 안 나타난다고 저를 어, 원망할지도 몰라서 이럴 경우에는 벽을 누르는 게 좋아요. 벽을 누른다든가 혹은 바닥에 누워서 무릎을 꿇고 한다든가 벽을 이렇게 벽하고 발 사이를 좀한 50cm 좀 조금 넓게 두세요 처음에 발하고 벽 사이를 좀 넓게 두고 손을 대고 이마를 대세요 이마를 대고 아유 몸통을 이용해서 꽉 누르는 거예요 이마를 세게 눌러야 돼요 아흐 아흐 아흐 아아아아 자, 이거 아흔 한글, 인모에 한0번 정도 하세요. 0번 정도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헤드뱅잉을 하는 겁니다. 자, 무릎에 손을 얹고 혹은 한 손을 주먹을 쥐고 땅바닥에 대세요. 한 손을. 자, 주먹을 쥐고 자, 보세요. 자, 한 손을 주먹을 쥐고 땅바닥에 대는 거예요. 자, 이 손은 그냥 이렇게 있고. 머리를 골고루 응. 이렇게 대각선으로도 해주고, 앞뒤로도 해주고, 자, 이렇게 헤드뱅잉을 약 20회에서 30회 정도 하고 나면, 여러분, 가만 느껴보세요. 콧물이 멈춰있을 겁니다. 콧물이 이제 멈추는 거예요. 자, 멈추는데 조금 있다가 다시 날 수도 있어요. 왠가면 이게 이걸로 부족하다라고 보셔야 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콧물이 딱 멈추면 그때부터는 조금 지속적으로 좀 도와줘야 돼요. 자 이빨 딱딱도 좀 하시고 또 중간 중간에 좀 이마 마사지도 이렇게 좀 하시고 그죠? 그 이게 조금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콩물이 그냥 가볍게 날 때는 이런 걸한번 정도 해버리면 끝날 수가 있는데 이제 콩물이 지속적으로 나기 시작했다 이거는 벌써 조금 염증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좀 관심을 갖고. 한시간 내지 두시간 정도 이렇게 계속 관심을 갖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셔야 감기로 넘어가지 않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뭐 한번 해보고 에이 효과 없네 이래버리면 여러분들이 뭔가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상이 얼마나 멀리 진행이 됐는가 혹은 가볍게 시작이 됐는가 물론 가볍게 처음 시작됐을 때 빨리 조치를 해버리면 그냥 쉽게 딱끝나버리겠죠 근데 뭐 하루나 이틀 정도 몰라서 방치를 했다. 아, 이래되면, 이제, 오늘 하루 정도는 이렇게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벽에 이마 누르기나 이런 거, 이마 누르고 난 다음에 헤드뱅이 하는 거예요. 물, 팔, 팔은 또 수시로 흔들고, 자, 이렇게 해서, 뭐, 한 시간에 한번 정도 화장실에 갈 때마다 한 번씩 해준다. 자, 이렇게 하면, 그날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한 시간에 한 번, 혹은 두 시간에 한 번씩 지속적으로 계속, 오늘 내가, 아, 감기 걸리면 안 되는데 하고 바람도 좀 자주 불고 머리도 좀 자주 흔들고 팔도 좀 자주 흔들고, 으흠, 자 하늘 보고, 자 하늘 보고, 으흠, 으흠, 으흠, 자 목에 힘하면 이 피가 계속 올라오겠죠. 또 이마도 이렇게 한 번씩 눌러줘야 코에서 피가 이마까지 올라와야 좋은 거예요. 그죠? 어, 안 그러면 코가 또 막혀 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 벽에 대고 누르기가 정확히 귀찮으면 무릎 꿇고 누르셔도 됩니다. 무릎 꿇고. 무릎하고 머리하고 좀 거리를 두세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손을, 손에 힘 빼고, 아으, 아으, 아으, 아으, 아으, 아으, 아으. 자, 이렇게 해도 똑같은 효과가 납니다. 이제 벽에, 벽에 되는 거 하고. 벽에, 여게 그러니까 그냥 이마 대기가 좀 아프시면, 뭐, 화장실에 있는 휴지라도 한잔 뜯어서 이마에 이렇게 대고 벽을 누르시면 되고, 그죠? 어. 그 헤드뱅잉 꼭 해주셔야 됩니다. 네? 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콧물이 잡히고, 그니까 러 한쪽 코에서 콧물이 날 때, 그거는 여러분이 약간 좌우 비대칭적인 요소, 여러분의 어떤 이제 모래주머니를 착용하셨거나 좌우 비대칭에 따라서 이제 팔 동작을 다르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계실 수가 있는데, 어. 어, 약간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콧물이 날 때, 요렇게 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일단 여러분들 그냥 조금 알고 계셔야 될 거는, 그 왼쪽 창자의 가스가 좀 부족하는 현상이 벌어져도 콧물이 날 수가 있어요. 그니까 다리 동작을 이렇게 미리 한번 좀 해주는 게 좋아요. 그 뭐, 앉아, 있, 앉아 있다라면, 오른쪽 다리를, 어, 한세번 들어주고, 왼쪽 다리를 한세번 정도 눌렀다, 들었다, 눌렀다, 들었다, 발을 꾹 눌렀다가, 들었다가, 이거 한세 번, 또한세번 정도, 이이 동작을 한세번 정도 반복 정도 해주고 난 다음에 저렇게 하면 어 어떤 콧물을 유발 시킬 수 있는 거의 모든 요소가 이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다리 동작과 함께, 다리 동작을 모르시는 분들은 왼쪽 다리, 왼쪽 다리를 자 왼쪽 다리에 무릎을 좀 굽히면서 이렇게 꾹 눌렀다가 후 들었다가 꾹 눌렀다가 들었다가 꾹 눌렀다가 들었다가, 들었다가 이동작을 한 3회 정도 한 5회 정도 해주시면 왼쪽 상자에 가스가 충분히 채워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가스를 밀어 올리는 힘이 강해지면서 또 가스가 정상적으로 빠져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콧물이 또 해결될 수도 있고 자, 요, 요것도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 콧물이 이렇게 한쪽에서 나시는 분들은 아까 저거 요거는 조금 가벼운 거예요 조금 가벼운 건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스마트폰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왼쪽에서 콧물이 난다 가볍게 나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것도 무시하지 마세요 이거 뭔가 여러분 지금 폐에 폐가 약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피가 잘못 올라오면서 왼쪽 코에서만 콧물이 나는 수가 있어요. 그때는 왼손에다가 왼쪽 코에서 아 왼쪽 코에서 콧물이 날 때는 왼손에 스마트폰을 잡고 자 이게 왼쪽 폐가 떨어지면서 콧물이 나는기 시작했으니까 왼손에 스마트폰을 잡고 팔을 막 흔들어 주는 거예요. 아까 자발운동을자 이걸 한 3분 정도 해야 돼요. 자 왼손에 이게 200g 이니까 그러면 왼쪽으로 폐가 바람을 불게 되면 왼쪽 폐가 더 많이 들려요 자 이거 한 3분 정도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왼손으로 왼쪽 이마 부분을 꾹 누르는 거예요 아아아자 이걸 한 10번 정도 앙앙앙한걸 10번 정도 하는가 아니면 벽에다 대고 하셔도 됩니다. 벽에 왼쪽 이마를 콕 누르면서, 앙앙 하고 난 다음에 헤드뱅잉을 하고 끝내면 이제 왼쪽 코에서 나는 콧물이 멈춥니다. 자, 오른쪽 코는 반대로 하면 되겠죠. 그죠? 오른손에 잡고 흔들고, 오른쪽 이마를 세게 누르고 헤드뱅잉을 하면 콧물이 잡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아, 이런 것들 미리 좀 알아두시면. 그러니까 콧물이 나는 걸 여러분 대수롭게 잊지 않게 넘기지 마세요. 그냥 넘기는 순간, 아차하는 순간 감기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죠? 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